안녕하세요 파마니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소개할 만년필은 바로 아, 무나미에서 나온 음, 153 만년필입니다 네, 정확한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정확한 이름과 구매처 링크는 제가 밑에 더보기 링크에 제가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무나미는 조금 말이 많은 친구죠 네 일단 그람수부터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잉크는 깍시한상태고요 잉크를 깍시한 상태에서 무게는 18g 정도 나옵니다. 역시나 매우 표준적인 무게고요 바디는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 촉은 촉은 아, 제가 알기로는 촉촉촉촉 촉, 촉, 촉 보여줘? 네 촉에는 오나미 노고가 박혀있고 그 외에 복스라는 F 닙이라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아이 말만한 친구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네, 매우 닮았습니다. 아, 전 처음 살 때부터 이게 닮았다 고 생각했거든요. 네, 그리고 길이는 한병 길이 정도 되고요. 네, 일단 자산 리뷰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필감은 그리 나쁘지 않은 편이에요. 사각사각거리고 힘주면 조금씩 굵게 나오고 하는거는 똑같아요. 사각사각거리고 아, 일단 컨버터는 국제국역 컨버터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몇몇 눈치 빠르신 분들은 네딱 알아찾았을 겁니다. 네 일단 촉 같은 경우 촉과 컨버터 그리고 카트리지 아그 피드 부분을 모두 독일 독일에서 보게 에, 외주를 맡긴 걸로, 아, 그니까, 외주를 한다. 뭐라 해야 되지? 대리? 대리, 대리 생, 대리 생산을 요청한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조립만 한국에서 했고요. 굳이 이렇게 했어야 됐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전에, 그래도 올리카보다 낫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중국 짝퉁 만년필도 적어도 자기 들리 자기들만의, 이제, 만년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방국의 한국에서는 이제 대리 생산을 맡기고 있다라. 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어요. 아, 일단 길이는 제 솜, 손보다 더 작고요. 모나미보다도 작아요. 모나미보다 조금 더 작은 형태입니다. 펜은 육각져 가지고 제딱 손에 이렇게 딱 지기 편하게 만들 그립감을 어떻게 든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하지만 장점, 장점도 장점 단점도 없는 그냥 무난한 만년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입문용 만년필로 매우 추천합니다. 싸거든요. 15,000원이면 삽니다. 15,000원이면 사는 정도라서 입문용 만년필로 굉장히 추천하는 바이고요. 거기다 컨버터까지 끼워줍니다. 뭐 물론 디자인은 요거랑 매우 닮았지만 단점을 꼽으라면 단점도 별로 없습니다. 한 번씩 리뷰를 보니까 여기 초기 한 번씩 나간다는 초기 여기 앞이 촉 앞이 약간 살짝씩 벌어져있는 그런 만년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에는 뽁기운이 좋아서 그런가 그런게 없었구요. 어더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뭐 일단 기본적으로 컨버 컨버터와 피드 그리고 닙 자체를 독일에서 생산하다보니까 안정성 면에서 확실하게 좋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가성비 면에서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뭐그 외에는 딱히 장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단점이라고 말할 것도 없는 그런 만년필이에요 정말 모나미를 따라하려고 한 흔적이 많이 보이는 만년필이에요 아 모나미란다 나미를 따라하려고 한 흔적을 많이 보이는 만년필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차라리 자바 만년필을살 것을 추천하는데 자바 만년필은 적어도 아, 아니다. 자바 만년필도 독일에 매주 생산을 맡겼구나 어째 국내 회사들은 자가 생산하는 회사들이 하나도 없네요 물론 수요가 없는 탓도 있지만 그래도 좀 자기 자체 개발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드는 만년필들입니다 국내 생산 만년필들은하 정말 아쉬움이 많이 없는 만년필이었고요 네, 이만, 파반니의 파비앙이었습니다. 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와 추천 눌러주시고요. 이만,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모두 빠이빠이.